조도아 r e you r e a d 응. 금방 금방 내방자 어? 슈터 로댐 메이 레디 레인지스스탠바 응. s h 쇼 클리어 그리고 Here you 터 o hold on. First off. Shut u 나 don't k n o 야 I d o 근데 저거는 그래 don't k n 아 r e a d ready yeah stand by yeah 호스 호스터, 선생터 호스터, 호스터, 호스터, 호스터, 호스터, 스터 호스터, 호스터, 호스터, 호스터, 호스터, 호스터, 호스터, 호스스터 호스터, 스스 오노데이클클어도메리이시레디이시다 많이. 시도 많이. 도이시이 시도 많이. 시도 도이 죠? 다운에리어해다아이렇게재이가니까이 <가격이> <가격이> <turn away. 가격은 nonprofits> 빨리빨리빨리빨리미이게클지어쟤어이 쇼클리어. 쟤도 쇼클리어. 쟤도 이이쇼클리클리어쟤리이어아이 예. 야슈터로뎀슈터아유레디 예. 스탠바이. 아, 좋다, 시간. 아유레디 스탠바이. 안녕하세요. 또아 u r 레디 예. y 스탠바이. 역시 3기 좋았어. 자, 공엄마 스탠바이. 이 예. 이고 대박. 그래서 보수할 때 이제 뒤에 그것 그게 내데빨좀더 하시죠. 예. 100개에 대해 출력해 놓기 위해 100개 하 보는 만들사무실에 100개 언 끌려, 끌려. 저기 <웃음> 저 저기 잠깐 아 슈터 혼쇼크리어해이팅하겠다하겠다겠 아 아, 어, 어. 뭐 멘뚱하겠지 어. 자 슈터 응. Are y o ready? 네. 스탠바이 어디 쏘고 <웃음> 있는 <웃음> 이 부족한 아 여기가 어디 쏘고 <웃음> 있는 지금 <웃음> <웃음> 슈터 업로션리 슈터다 벌스, 벌스. <웃음> <웃음> So, a r 여기서 저거 DNF 넣으면 전후 44초에 10초만 아, 받아가면 돼. 것 같아요. 다 내가 보아엔다 d n 아, 아 어, 하발. 맛있어. 맛았어. 야. 자, 슈터. Are you ready? 선배.